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추락으로 기왕질환인뇌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35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이 장애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비록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 추정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정한 질병 등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건강한 자였으며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응급실 임상기록지와 두부 단순 촬영 및뇌 단층 촬영 판독 결과에 의하면 뇌 기저골 골절이 있으며 기내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고 사망 원인은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 손상 및뇌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추락에 의한 네, 주식공과 출혈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